제152조, 기한들의 효과. 제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항, 기한은 침무제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제 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기한의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기한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전 또는 담보로 할수 있다.